들어가보인자 보이시죠? <웃음> 제가 세차하다가 <웃음> 잘못한 거네요. 있는데 페인트가 터졌다 하시는 분들, 젠트 음. 기술자도 용하지 마십시오. 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 터지면 젠트 견적했어. 어차피 요거 음. 견적 받잖아요. 네. 그거 견적 받고, 음. 나머지는 쟤도 사비 보태갖고 그냥 도색을 해드려. 요탕 땡기다가 도색이 약한 데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냥 그냥 행편하게 터져버려. 자, 앉아 내릴게요. 음. 덴트에 꽃처 이게 망치질을 하고 있어. 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ause it w a l not let 맞았죠 네, 두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아크또 갈기다. <웃음> 들어가 보인자 보이시죠? 그 바닥을 네. 라인도 맞추고 어? 바닥 면도 맞추고, 맞추고. 아. 예. 그럼 두 개가 맞으면 아. 어떻게 보면 1 아. 0 0되는거죠 망치를 아. 왜 치나요? 탁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들어가면서 튀어나오고 아.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을 안 내리면 들어간 부분이 안 나와요 아. 들어가면서 그 눌리는 힙의 위로 올라오고 치솟 속 올라온, 아. 올라온 걸내려줘야 돼. 죠 아. 올리기 보다 내리기 l 더 t h 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이게? 이게 들어가는 원인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네. 100% 네. 본인이 잘못해서 <웃음> 아, 제가 세차하다가 네. 잘못한 거네요 네, 차 닦으려고 네. 세차 하려다가 세차를 망가뜨리는 게생기는데 아 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몸이 지탱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네, 물을, 무릎을 물을, 밀게 물을, 되네요 네. 네. 그러면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네. 지금 요기가 싹싹싹 떨어졌거든요 그게 뭔가면은 얘를 닦다가 위에서 누르겠죠 이거 네, 멀리 좀 뻗어야 되니까 네, 네. 손바닥을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팔꿈치로 네, 이렇게 누는 사람도 네. 있어요 네, 들어갑니다 아 아주 약해요 아 여기 닦을 때는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건데 네. 저걸 안쪽 닦는다고 네, 그렇죠. 이렇게 누르든지 아 손을 짚고 하니까 100% 들어가니까 네. 차 닦으실 때 네. PD 참고를 이거 네. 하고 하시는 요 조심해야 되는 그 팁은 아예 그냥 한 손으로만 닦아야 어, 될까요? 한 손으로 하시든지 어, 여기 하가지고 신발 벗고 맨발로 그런 어, 차량을 밟고 165거든요 네. <웃음> <웃음> 네. 중간까지 안 갑니다 아 제가 어차피 이렇 하나 딱 놔야 네. 당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키가 크신데 이 올라갔을까? 제가 좀그 폴리싱하고 패크를 하고 기계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금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많아요 신차로 그렇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네. 저한테 오신 분들만은 조금만 이제 신경을 좀 쓰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또 오르는 이 이런 오르분이 직접 네. 만들어낸 차요. 네, 제가 만들어서 제가 언제 네. 생기했네요참잘하알는데 네. 이렇게 이제 엔지져 아. 이런 것까지 이제 시기 시 이제까지 하시야 진짜 잘 들어갑니다 필러하고 네. 필러하고 루프. 네. 그럼 본넷 도 그냥 하았는데 아. 어 요렇게 걸리고있잖아요다 네. 내려가고 그러면 이걸 누르고 닫잖아요. 본넷 네. 그냥 나가버리죠. 네. 존종고 감사합니다. 네. Cut this shit.